<목소리> 안녕하세요 노현동 성광수입니다 제 가게에서 지금 조금 전까지 일하다가 조금 이제 손님이 빠져서 들어오실 때 보셨죠?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데 손님이 조금 빠진 타임을 이용해서 먹방 한번 찍으려고 제가 갑자기 준비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원래 과메기를 정말 안먹어요. 못먹어요. 미리을 전혀 못먹기 때문에 과메기 자체를 예전에도 먹었다가 아우 진짜 시끄만져 있어가지고 아예 과메기를 안먹습니다. 근데 포함에 사실은 별벽은한 분께서 이 집은 정말 맛있다고 그리고 이집 자체가 방송에도 많이 안나왔고 워낙 로컬 음식 중에서도 이 집은 정말 먹을만한 거라고 저한테 급하게 막 보내주셨어요. 꼭먹어보러 여기 또 상호가 되게 특이합니다. 강백코예요강백코 강대포. 기억을 어, 꼭 하셨다가, 꼭 하셨다가, 홍에 가지면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전 정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만두손 맛없다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먹는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온 거에 보니까 이거 다 싸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아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뭐, 뭐자 아, 맞다 여기 이거 이게오리지널 이거 이게. 이거 어 그래? 어?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이이거이이 자, 이제 마미 한번 먹어볼게요 안 좋아하는데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아, 근데 군침은 도네요 하는 동안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 비벼워요 전혀 안 비벼요 즐거운데? 굉장히 뽀독뽀독합니다 음. 음! 맛있네! 안 비벼요 진짜 진짜 맛있는 게름입니다 추천. 제가 진짜 추천할게대꼭 담배 꼭 기억하셨다가 꼭 드셔보세요. 그럼 네. 근데 너무 일하고 와가지고 제가 몸이 말라가지고 맥주를 한잔 먹어야 돼. 야, 원래는 소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몇 시간대만 하겠습니다 안주 아, 자체가 술안주에요 술안주 맛있네요 강대꼬 드세요 어? 멋지